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전 시간에 그 한국사람들 승질이 급해서 아뭐 처음에 이게 저 비전을 보고 좀 이렇게 애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난다음부터는 그냥 줄창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서부터 일이 그렇트지는 거거든요 개념과 원칙을 알고 최종 기본적인 거걸 알고 덤벼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자마자 그냥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 판매사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판매서 간다고 카드를 막 긁어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문화가 13년 동안 이렇게 안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그 1분 스피치만 딴거 이것저것 다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1분 스피치만 제대로 한번 하자. 그렇게 한다. 그게 시작 거의 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반이라고 그것만이라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됐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는 1분 스피치를 갖다가 1분에 딱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뭐띵똥거리고뭐 하더라도 30초를 더 넘지 않게 그러니까 모든 건 1분 30초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로 돌려 우르 돌려 자발적이고 의욕적이지 않은 거 그런 그 그냥 그 주어짜서 하는 스피치 같은 거는 오히려 그건 똥 스피치가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그러니까 는 그걸 유념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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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13년 전에 에터미가 나와서 지금, 이, 이, 지금 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미러클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참 우픈 어, 현실이란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로 활용하는에터미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20몇 개국에 나가서 지금 그러고 계속 나가는 쪽으다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그 뒷배경을 뒷 보면 은 전부 카드 카드 긁어서 가는 거 그냥 그냥 배팅배팅해도 그렇게 큰 손해를 안 본다 안 봐요 뭐한 10년 한 국장이 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빚을 졌다고할 정도면은 그동안 자기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딴데 같았으면 그 정도 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다 집안이 박살 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직급 도전이 이쪽이고 이쪽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도전이 이쪽입니다 자, 처음 창립때에서부터 6% 센터핀을 갖다가, 아그 어, 아주 그냥 마케팅 플랜에다가 박아놓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그때서부터 그냥 센터를 내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바베큐 치킨, 비비큐 치킨도 아닌데, 그냥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요, 여기가 또 교통요지고, 뭐,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니까 여기다가 알바끼를 하지 않았나. 베레벨 짓을 다 했습니다. 그, 35% 풀어주는 거에서 6%를 갖다가 센터피를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 직급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냥 쫙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가버리면은 그때 그냥 한 10배의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PB가 그러면 그냥 곱하기 6% 해가지고 그 전체 PB에 그 6%가 되는 그 센터피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는 관심 없고 그냥 제빠에만 관심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 제빠에만 관심이 있는 게 그냥 아주 거꾸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서 그러니까 센터장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자적인 교육 이건 교육사업인데 교육을 하는 자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카드를 질러서 가든 스크럼을 짜서 가든 판짝기요번에 추가 제재 조치한다는 판짝이라 해서 가는 선수들이 어, 가장 능력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짝이 선수들의 특징은 판짝이에는 능할지 모르지만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어느 정도 없냐면은 이건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급, 직급 마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로부터 좌측에 우측에 두, 최소한 두 명, 두 명씩 갖다 성공을 시켜야지 그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 만들어내는 게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두줄 마케팅인데다가 둘씩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 승급을 할수 있고 지급수당에 나오는 그런 마케팅 플랜 구조상으로 보면 은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게 교육이 다른 네트워크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교육이 더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이 없어요. 그 교육이 없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저기다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직급 도전에 눈이 멀어갖고 교육을 할 그게 없어요. 직급 도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 역사, 유래, 수익의 원천, 뭐 등등 배가의 원리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 하려고 그러면은 어, 자기네들이 말이 꼬입니다. 야, 빨리 그냥 질러서 가야 되는데 뭐 자꾸만 그런 거 따지고 하면 원래가 수익의 원천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배가의 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명, 내가 두 명, 2명, 두 명이 또두 명, 2명, 두 명이 네 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게 네트워크인데, 뭐 그냥 막 질러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고 네트워크 됩니까? 이건 네트워크 아니고, 그냥 뭐, 완전 그야말로 환짝이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봐, 나올 수밖에 없어. 저 같은 사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들 지금 장난하는 거니? 지금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에? 아, 정말, 이럴까봐, 이럴까봐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맨날 A4용지, 뭐, 그 뭐, 가상계좌 그런 거, PB상으로 나타나갖고 직거 맞춰서 가는 거, 그거 말고도,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거냐면은,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아침조회 시간에 마치 무슨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일장 훈시하듯이 아침에 그 재수없이 그냥 그 성인들인데다 난 아이가 딱뭐 대충 된 것도 아니고 다 50, 60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일장 훈시를 하질 않나 에? 그리고 아주 그 암울하게 그냥 막 쪼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그냥 아주 딱딱한 그 그러니까 일정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알아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있죠 일반 애들이 우리나라 36년간 집에 했던그 시대처럼 조회를 끌어 막아요 우리,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예선 대살이니까50몇년 전에 그때 했던 그, 그런 그 방식으로 하지 않나 어떤 데는 가면은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도 마, 마케팅 플랜에 석세스에도해 그리고 또 센터에 와서도 그냥 마케팅 플랜만 한다. 그냥 거기 국민 교육 현장 외우듯이 그걸 해요 그거를 외우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할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아 뭐야 뭐 리더에 따라서 그뭐 리더도 아니죠 센터장에 따라서 승지급 받고 뭐 그냥 pbn 눈이 먼 사람들이면 뭐야 그래갖고 자꾸 좁아, 쫓아내가지고 좁아, 앵벌이 시키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주구장창 마케팅 프렘만 한대요 주구장창 사람만 바꿔서 그냥 마케팅 프렘만 하는 데가 없잖아 또 어떤 데는 아주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박한규 회장님의 그 인생 시나리오 그뭐 균형 잡힌 사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대로 필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거의 그냥 막 필사하는 거 그냥 적는 겁니다 그냥 계속 똑같이 그냥 손이 아플 정도로 그걸 쓰게끔 하는데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그게 또 유행을 타갖고 여기저기 그 짓을 한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00년 전에 했던 짓을 갖다가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저기만 가면 된다 그 저변에 처음에 우픈 현실인데 그 저변을 보면은 우리가 세계로 고령하는 애터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박환기 회장님 탓, 그 탓이에요 탓 덕이기도 하지만 탓이기도 한게 뭐냐면은 석세스 가이드 이 시스템에 나오는 최소한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래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익의 원천, 도움의소매 뭐, 이런 중간 총판이나 이런 유통마진과 전지향이나 무슨 뭐 현빈이 같은 애들을 쓰는 그 광고비를 갖다가 옛날에는 30%, 30%, 60%를 갖다가 절감한 거를 보험증서 이렇게 건네듯이 네트워크가 직접 전되고그 역할을 한 거에 대한 돈을 주겠다는 게 사실 네트워크가 생기게 된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나 혼자 전달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그래서 복제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니까 러두 사람이 또두 사람. 두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2, 4, 6, 8, 16, 막 이렇게 1280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배가의 원리, 배가의 원리하고 그 수익의 원천 그두 가지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그것이 답니다, 사실. 근데 여태까지 60년 동안, 아, 50년 동안 애터미가 나오기 전까지 전세계 네트워크, 만약에 그 원리대로만 했다면 전세계 상권을 쳤어. 아주 지고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긴 거거든요. 쟤네도 그냥 랩 끌어왔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광고하는 업자들 다 굶어 죽겠다. 우리 총판 대리점 하는 애들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특히 광고는 다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 쪽에서 우리를 그냥 너무나도 그냥 아주 그냥 벌레처럼 그렇게 그냥 호도를 아주 그냥 아주 안 좋게 그렇게 해서 천육견이 이렇게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같이 이렇게 레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6% 센터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알바끼를 하지 않나 그거 달라고 그냥 카드를 찔러서 오토팜에서 그냥 대가지고 자격득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 교육이 없다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제품에 발이 달렸다고 그랬죠 박학계 회장님 덕이기도 하지만 타시기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오픈 현실입니다 60년, 5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단한 네트워크 마케팅 금세기 최후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호평과 동시에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왜 여태까지 그게 안 됐냐면 은 절대 품질이긴 해요 품질이 좋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 주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60%, 그래, 뭐 40% 요즘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유통병이나 그게 줄었는데 가격이 왜 높아?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애텀이 외에는 안 됐단 말이죠. 그냥 소수가 하는 소수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박한 회장님이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면도칼처럼 해요. 진짜 지독할리 만큼 그거를 실현을 했잖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덕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임페리어가고뭐우쪽우쪽간거 뭐 아니거든요. 다 직급 도전으로 간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짝이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래도 거기까지 간 거는 뭐냐면 절대품질 절대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 후 국장을 하는 분도 그런대로 큰믿안 지고 그런대로 여태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덕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절대품질, 절대가격, 전 세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는 에터미가 새 역사를 쓴다가, 그뭐 이미 쓰고 있고, 그거는 뭐, 다, 우리 같은 에터미와 같은 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했는데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절대품질, 절대가격, 그 박강혜 회장님 탓을 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잘 만들어놔서 그냥 제품이 발이 달려서 나가서 한다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가만히 와서 어떻게 본부장이 된, 본부장이 된 사람이 스피치 한번안 하고도 본부장이 됐다는 거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없어요. 기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가기도 전에 기본적인 교육이 없어요. 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자, 사람이 센터에 옵니다. 1300개 센터씩이나 돼요.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A형하고 B형의 그 유형이 있다고 칩시다. 뭐냐면은 한쪽은 오니까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완전 학교 교육하듯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하듯이 쫙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강연자, 강의자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그런 아직도 그원의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 데가 있고. 한쪽은 또 그랬더니 들어와서 어본 미팅이 끝나더니 동그랗게 벌써 본 미팅이 없을 때는 동그랗게 우리끼리 원서클 미팅을 하면서 사회자 한 분이 사회자 한 분이 사회를 와가면서 각자의 그 주제에 대해서 단 여기서 그 주제라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주제들. 자,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제, 그러니까, 어우, 그게 뭐, 이렇게 할게뭐 많아요? 우린 뭐할게 없어갖고 맨날 필사하고 맨날 쓰고 앉아있는데. 아그리고 똑같은 얘기 듣는 사람도 지겹지만, 우리가 드, 듣기도 하지만 참저 사람도 똑같은 얘기 저렇게, 그냥 몇 년째 저, 저, 저렇게 하려면 저분도 되게 힘들겠다. 에휴, 또한번또 가야 기도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없겠어요. 난 저렇게 하라면 못할 텐데. 그러니까 난 조용히 듣고라 이자 어차피 이건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책에 목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목차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제가 이렇게 4페이지씩이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거 하나 주제 주 주제, 이거 하나가 주제이게 100개가 됩니다 이거 하나씩만 가지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의 뭐 행동원리 아 OVOV NCM 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뭐 예를 넣어서 3분의 원칙이 뭐죠? 그거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한 한번 우리 저 얘기를 해보죠. 뭐, 등등 이거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토론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오든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우리 미팅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존의 사업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그러면 은이 사업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제사업이거든요. 복제가 성공이 안돼나 환자는 열심히 가는데 좌측에 우측에 두 명이 나랑 비, 비슷하거나 거의 같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나서 같은 생각 같은 개념 같이, 같은 원칙으로 하는 방법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까지도 거의 같은 복제가 일어나야지만이 성공을 할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나 혼자 하는 거라면 나 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내 파트너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내 파트너를 복제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아이 어떻게 세월 만까지 깨달아도 보면또 온팽이 하나 그냥 어떻게 더 밑에 밑에 무한정무한 단계니까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팽이 수록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애터미. 겉보기는 대단히 휘황찬란하고 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서 큰,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건 뭐지 도대체 수준이 옛날 100년 전에 그 독립군 운동 시절에 그거 하되 필사를 하질 않나 맨날 똑같은 마케팅 프랜임 그냥 외우, 외울 우외 정도로 그걸 하질 않나 그일제시대때 하던 그,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 요 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만 좀 어색해요 1분 스피치만 숙달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거기 액션파이브 그건 여러분들 선수래니까 주소들은 풍어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원데이하고 석세스 아카데미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참석들 하지 않습니까? 그 굿모닝이 됐든 테그너가 됐든 뭐가 됐든 오늘 갔다 온그 미팅에 대해서 한번 액션파이브 스피치가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스피치를 듣는 초보의 입장에서 보면, 신규의 입장에서 보면, 어우, 그게 퇴근 후였 했더니 꼭 들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원데이 세미나는 꼭 가야 되고, 아,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앉혀놓고 그 사람이 나랑, 어, 그 비전을 보면은, 그런 분만 두 분, 두 분씩만 이렇게 되면은, 어우, 그러면 성공하네. 아니지. 두 분, 두 분도 아니네. 왜? 내가 한 분, 한분 해놨는데, 그분이 또한 분, 두 분씩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직급자들의 두 명, 두 명을 인정해 주는 게 우리 마케팅의 골조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이렇게 껴들어가야 하는데 첫 단추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을 국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버티고 있으면서 아직도 보면 좌측에, 우측에 그냥 없어. 사업자가 없어. 파트너가 없어. 그러고도 뭐뭐 뭐뭐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뭐뭐난 이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 그 결론은 여러분들 이제는이 책을 갖다가 독성회를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애터미에 최적화 시켜서 네트워크에 고전 진짜 읽는 거한 번도 변화 없는 것만 제가 아주 그냥 응축을 해서 써 놓은 겁니다 여러 책 읽을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만 하시면은 그런 거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센터장들은 거기에 물이 들어서 안 됩니다 제, 제사에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쨌건 그게 6년 한 센터장이든 10년 한 센터장이든 그분들의 그 의식 속에는 항상 뒤에 피비위협번 딸은 어떻게 나오지 어디 어디 또 이렇게 아이고 또 제자들 때문에 못 가면 또 이거 우떡하지 센터피도 그냥 확 줄어버릴 텐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지 맨날 그, 그것밖에 그 생각할 게 없어요 이제는 그 6%도 이제는 받아 먹기 힘들죠 그 6%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얼마든지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는 여러분들이 1분 스피치부터 1분 스피치를 하고 왜 시작이 방이라고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시스템 시스템 하니까 원칙과 개념을 일단 모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1분 스피치가 시, 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만 성공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지금 애터미가 얼만큼, 그 절대품질, 절대, 절대 가격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심한 수준에서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피치가 없어. 1분 스피치를 할지도 모르고, 1분 스피치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보다도 한참 어떤, 100등 안에도안 되는 저 그냥, 아우, 그걸, 저걸, 아우, 창피해서, 저런 거를 아우, 네트워크를 한다고 저런 거를 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같진 않아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대 애터미가 지금 하는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이나 이거 보면 은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 못할 정도 수준이에요. 어떻게 네트워크 한다는 사람들이 1분 스피치를 못합니까? 1분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1분 스피치. 자,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1분 스피치하고 소감 1분 스피치, 소감 그래서 아 이거 재밌네 한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오는 분들도 아 그래야 되는 가비어 그래서 한두 번 벌르다가 짜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아 이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돼요 그 여러 사람의 스피치를 듣고 이 사람이 눈초리가 바뀌고 아또 묻는 내용이 틀려지고 막 이런 걸 보고 아 이거구나 그러면 액션파이브는 그냥 거저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의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승전 1분 스피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분 스피치 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센터 장관을 믿고 센터에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3, 5 이렇게 모여서 상회 법칙에 의해서 3명만 됐다 그러면 모여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책을 뭐 참조하세요 80페이지 이것저것 여기 분산에서 써놓은 것까지 하면 약 388쪽 중에 100쪽이 백0 0쪽과 가이가 1분 스피치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것만 됐다 그러면 스피치 스토리텔링까지 하면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시고 시작이 방이다. 1분 스피치만 되면 액션5는 거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두 개만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만 지속적으로 단번지 정신으로 하게 되면은 난 시스템을 하는 거가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동그랗게 서가지고 새로운 한 사람이 왔을 때 선배 사업자들이 네 그룹 네 그룹 가리지 말고 공중파에다가 1분 스피치 액션파이브 스피치를 막 아, 이렇게 그냥 교차해서 쏴주다 보면은 듣는 거는 그 신규 분들이 그 분들이 듣고 아한 사람이 스피치를 할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볼펜 돌리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야 물건 하나 수도 저렇게 쓰네 야저 사람은 그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어 저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나는 뭐지 그리고 자기를 반추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자꾸만 그게 누구나 거기 그 구성은 모두가 한 사람이 스피치할 때딴 사람이 사고가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 거라고 음, 그럼 이치이거든요 거기서 원리를 터득하고 거기서 아 이렇게 하면 되고구나아 여기 있어 그러다가 내 사람들을 초대만 하면 돼, 되는,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알았다 그러면 시스템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